어렸때 부른 가서 정렬어요. 다시는 사랑에 속지 않고는나산절이 됐어. 됐어 내가 내 생에 맞춰 반가더 죽이 바랬어 하지만, 하지만 이게, 이게 뭐야 무무뿐이야 <웃음> 이제 아는건 절말뿐이야 설마 했던 니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니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척은 빠질 수 없어 <놀람> 늦었어, 늦었어 이미 난내 여자야 오오오오오오오 독한 여자라 하지마 Mm -hmm. 사랑했으니 책임져 날봐잘봐내 사랑을 다시 봐 와와와와 이번이 마지막 뭐하러 뒤돌아 날 돌아 버려 버려 이제 잠시말고 내게로 다시 와줘 와줘